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산타페 TM 순정 LED 안개등과 사이드 스텝 장착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출고된 산타페 TM입니다 LED 안개등은 후속 등급인 인스퍼레이션에서 추가된 옵션으로 악천 후시 안전에 도움을 주는 등화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트림이 아니면 선택 자체가 제한된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SUV의 높은 착고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순정 사이드 스텝도 함께 작업합니다. 준비한 부품들은 모두 현대 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LED 안개등입니다. 크기도 작은 편이고, 타차종들과 비교해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있는 건 아니지만 LED인 만큼 시원한 색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전방 시야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안개등 사양 멀티펑션 스위치입니다. 레버 왼쪽을 보면 안개등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정션 박스입니다 퓨즈 박스라고도 불리는 부품으로 l e d 의 광원으로 하는 안개등에 맞는 전원 인가 및 제어를 도와주고 계기판에 안개등 점등 여부를 정상적으로 표시해주기 위해 필요한 부품입니다 순정 방수 커넥터의 모습이고요 사이드 스텝의 모습입니다 순정인 만큼 검사 통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한후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하고요. 기존 공커버를 제거 고 안개등 장착합니다. 손장 방수 커넥터를 사용했으며, 신규 배선은 콜게트 튜브와 전기 테이프로 감싸 물이나 이물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작업입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한 후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 볼트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 마킹을 해 핸들 위치를 기억해주고요. 핸들을 탈거합니다. 기존의 멀티 펑션 스위치를 탈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기존 정션박스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고품, 우측은 신품입니다 겉으로는 두 사양 모두 동일해 보이지만 품번도 로직도 완전히 다른 부품들입니다 신품을 장착합니다 허브볼트에 나사 풀림 방지를 도포한 후 손으로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탈거했던 에어백 모듈을 장착합니다 탈거했던 범퍼를 장착 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안개등 점등 및 계기판에 안개등 표시도 잘 들어옵니다. 안개등 작동 조건은 미등 이상에서 성립되며 오토로 설정해두면 포토센서의 수광대는 조도에 따라 전조등과 같이 자동으로 온오프하게 됩니다. 이제 사이드스텝 장착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를 모두 제거합니다 안쪽을 보면 고정핀이 남아있는데요 남김없이 모두 제거해줍니다 장착면을 알콜로 살찌 후 안티 노이즈패드를 부착합니다 고정 클립을 장착하고요 사이드 스텝을 장착 후모든 고정 볼트를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커버 고정을 위해 정해진 자리에 리벳팅해왔구요 볼트를 가려줄 마감재까지 장착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승하차시 스텝을 밟고 올라가면 되기에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분들께 큰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이상 산타페 TM 순정 LED 안개 등과 사이드 스텝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